오늘은 드디어 뉴질랜드에서 마지막 날이다 사실 뉴질랜드에 온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도돔을 잡기 위해서다 세달전 즐겨보는 유튜버 분의 도돔 영상을 보고 너무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댓글을 달았다 댓글을 다는 동시에 도돔을 잡을 수 있는 곳을 검색했고 뉴질랜드로 떠났다 그리고 오늘 나는 전설의 물고기 도돔을 잡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빵요 자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마지막 컨텐츠인만큼 목표하는게 뭐냐면요 바로 도톰입니다 한국에서 전설의 물고기로 불리면이 도톰이 뉴질랜드에서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톰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흔히 부르는 시베스 그리고 하프카라는 녀석인데 요 녀석이 진짜 도톰입니다 근데 두 마리가 전부 다 비싸게 생겨가지고 여기서는 전부 다 하프카 도톰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녀석을 잡으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보자 면 어떻게 해요 형님? 너라도 빠트려야지그뭔소리예요 형님? <웃음> 커리아니 오늘 잡을 수 있습니까? 이분이 <웃음> 잭슨 대... 아잭 아, 제... 아, 아, 아, 예. 뉴질랜드 넘버캣 오 뉴질랜드 넘버원은 누구십니까? 아 넘버원 no. 피싱 <웃음> we want 하프카 하프카 our f r 자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하한몇분 정도 가시나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나간다고? 와 엄청 멀리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멀리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딥피싱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수심 깊은 곳에서 내려가지고 잡는 낚시를 딥피싱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한국에서는 진짜 딥피싱의 발자 100m에서 120m 사이였거든요 이번에는 200m 정도 되는 곳을 가가지고 하프카나 배스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블루노즈라는 종류가 있는데 배스와 하프카랑 생김새는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목표는 진짜 거대한 하프카를 잡는 게 목표니까 바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시간 반 달려서 드디어 도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깊이는 238. 여기 바닥이고 점들 있잖아요, 점들. 요게 이제 물고기. 아, 완전 바닥층에 있다는 거네요. 네. 바늘 보세요, 봐. 와. 아 그리고 이게 야광 오징어라고 하는데 요거를 깨워서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바늘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렇게 배터리에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야구 방망이가 있거든요. 요요는 아 뭐냐? <웃음> 어, 그것이 요. 중요해요. 물고기 올라오면 캐드를 앞색 막딱 오. 오. <웃음> 오, 오, 오. 오, 오, 오. 요로 땅 때려서 잡는 용도. 부장장 <목장에다> 저걸로 <웃음> <웃음> <웃음> 오. 아, 오늘 쓸 베이트 오징어네요 이거 이제 한 마리씩 이제 통으로 이제 가아아 아, 통째로 꿰놨습니다 <목장에다> 오. 아, 네, 네, 네. 예, 예. 네. 네. 네, sure. okay. <웃음> 쪽을 네, 네, 다른 미끼로 네, 네. 쓴데요 어, 래 숭어, 숭어. 숭어. 저희가 아, 숭어. 숭어로 해 가지고 피시 낚시를 했었었는데 숭어가 여기서 참 좋은 먹잇감인가 봐요. 지금 선생님이 이걸 내려는데 바닥에 놔도 안된대한 1m 정도 바닥에서 띄워 달래. 자, 방금 빠쳤습니다. 잡고 백 러시 아니라는 게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반대쪽 오징어 미끼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0 미터 찍어버렸어요. 현재 수심은 229 미터 혀요아딱1 미터. 180 미터. 뭐야 뭐야 뭐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와 아, 뭐야? 내리자마자 뭐야? 진짜예요? 우와 자 여러분 180 미터에서 지금 물었습니다. 손만 어때요? 오오오오 와. 비 엄청 쓰네요. 아니 일단 미끼가 거의 30cm 가까이 되는 미끼여 가지고 물었다 하면 이건 대물이에요 물었다 하면 대물이거든요 지금 오종은 올라와봐야 합니다 와.. DPC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와 어떻게 바닥을 찍자마자 이렇게 올라옵니까 와, 여기가 뉴질랜드입니다야 t h i 뉴질랜드 히티런다 히티런 지금 파이팅 파이팅 오오오오 오자 이것도 오고 있어요 와 이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난리예요 난리 야대물파티에 대물 잭 베리굿 이즈 <웃음> 이새이 제가 그랬다는 이선장님이 뉴질랜드 어. 너버원 뉴질랜드 너버원두 어.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발 하포카 도돔 도돔 도돔 도돔, 도돔. 어. 제가 봤을 때 사이즈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쉼새가 어. 저거보다는, 어. 저거보다는, 어. 저거보다는 오른쪽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왔다 네. 다 왔다 20m 커와 너무 기대돼요 너무 설레요 제발 먹을 까심메다1 6어 6m에서 끝납니다 이제 내가 감아야 돼와 온다 뭐 온다 우, 와 뭐야 이 뭐야? 괴물이야.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도톰. 도톰. 도톰. 도톰. 와, 뚫려. 아, 도톰. 와, 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 누나 캡틴 넘버 원. 넘 여러분 눈알 튀어나와 보세요. 이게 깊은 수심에서 오기 때문에 눈이 오!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와, 와, 여러분 야! 진짜, 진짜 도또입니다 여기 뭐예요?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이건 뭐예요? 루비 루비 비 우와 너무 예쁘다 와아 우와 도톰하고 루비 <웃음> 내리자마자 도톰이 <도토미> 나오냐 와 <웃음> 여러분 도톰이 한개 나왔습니다 <웃음> <대박>. <웃음> 여러분 도톰입니다 도톰 도토미! <웃음> 음. 와 눈알 <웃음> 튀어나온 게 진짜 창원이 네. 달라요 네. 수압 때문에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우와 네. 아 이거 아 엄청 아 맛있겠다 살이 짱짱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이거는 <웃음> 배 위에서 이따가 회를 뜰 거거든요 도톰 회를 먹어봐야죠 또 베스 아 이거는 베스구나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배. 스 아, 이거는 루비피쉬 와 이건 아, 뭐야? 너무 루비. 신기한데? 루비. 루비입니다 루비 와. 사이즈가 한 5자가 오자가 됐는데, 됐는데 와 이거 와. 너무 신기한데? 겁나 이쁘네 어, 엄청 이쁘죠? 어, 그래서 없지, 루비야 보석 어. 루비 아, 아 루비. 루비 너무 예쁘다 와. 도토모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7자정도 7자, 정도. 한 7자, 7자, 7자. 될것 네, 같습니다 7자 자 요거는 사실 이제 어. 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 똑같아요 하프카 베스 이렇게 두 종류 있는데 생기세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어때 어때 지금 느낌을 한마디로 하면 행복합니다 웰컴 투 뉴질랜드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자주 나 나오나요? 어우 뉴질랜드에서도 잡 어? 힘든 생선이야 생선이 야 오죠. 힘든 생선이래? 이걸 썸네일 따야부터더큰거 나올 거야 기다려 아 그래요? 요정도 사이즈를 이렇게 호들갑을 뜨시면 어떡해? 호들 뉴질랜드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바닥 내렸고 1m 2m 정도 감아줬습니다 자 요것도 딱 하고 2m 감아줬습니다 옆, 사, 아 스톱 어, 스톱 아, 잡았어요? 오. 이야 오. 또 잡았어 오. 와 미쳤다 천상나시는 선장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포인트 오. 최고로 잘하는 선장님 오. 만나가지고 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와 꾹꾹 누른다 느낌이 어때요? 이 앞점사 사이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100m 남았습니다 100m 자, 이번에는 하포카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뭔 차이요? 약간 아가리의 미세한 차이래요 뭐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하나 들어와 있고 저거는 이제 10S예요 주빵 때려야 하는데 나자 <웃음> 이번에는 수중킴으로 올라오는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숭어가 맛있나 봐요 오징어보다는 숭어 넣자마자 입질이 막 오고 있어요 쪼 올라와, 올라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사이치와 주야자 올려 올려 저좀 약하게 약하게 자대증 당겨 야또 오나봤다 여기 천천... 거의 다 왔어요 자 10m대 와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잘 나올 줄 생각도 못 했거든요 자수중 갑니다 와, 자 온다 온다 자 온다 여기 왔어 왔어 왔어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와 밑에. 이거 뭐예 뭐야? 어, 뭐야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블루노즈다 블루노즈 블루노즈 우와 자 여기 세 가지 잡힌 날 있잖아요 시베스 카푸카 블루노즈, 근데 블루노즈 나왔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심해요처럼 생겼고. 네. 뱅해돈 같아요, 약간 우와, 뭔가 느낌이. 예쁘죠? 엄청 예뻐. 어, 야, 우와 스몰 스몰이에요? 야, 아 어. 이게 뉴질랜드라니까 야야 <웃음> 난리 쓰나 들어가라아이 다음 거 봐야 돼 야. 다음 거 이번에는 저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아 꺼내보세요 우와 너무 빨리하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no, no, no, no, 너무 따로 돼 서, 서, 서, 서. 오케이 yeah. Yeah. 방망이로 쳐맞을 뻔 <웃음> 거예요 네, 방망이로 거예요 방망이 너무 빨리 뜨기면 반들이빠지네요아 쏘리 아. <웃음> <웃음> 와, 우와, 우와, 쳐박는 치고 거 보세요. 와,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리자마자 이렇게 온다는 게. 심지어 뒤에는 바로 선장이 채비해주시고또 내렸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낚시 중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18m. 18m, 다 왔다. 와, 이거 뭐야? 블루 버즈 블루 버즈 와, 사이즈 미쳤다. 오, 아까 거 방생. <웃음> <웃음> 와, 심지어 천천히. 얘는 불에도 튀어나왔어요. 우와 미쳤어. 네. 눈알 크기 봐요. 네. 진짜 주먹이라 비교해 보세요. 와 사이즈 우와. 몇일까요? 이거 대충 손으로 한번 재볼 까요 이거를 한 80. 80좀 어. 넘을 습니다왜 그, 블루노즈인가요? 이게 어. 코코 아. 코 있는 데가 아. 아. 블루노즈. 파랑 아. 아. 아. 아. 아. 코. 파랑 코네. 신선, 아, 아. 신선하네요. 와 아. 어청 신선하네. 다찬거 봤어요? 여기 난리하네. 철수. 대로 <웃음> <철수. 웃음> 지금 도착해서 30분 안돼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거세 마리로 뽑은 겁니다. 아네 마리구나. 와. 음. 자 이번에 여기에는 오징어, 숭어 섞어 꼈습니다 믹스. 자 일단 한번 최대 사이즈를 잡을 때까지 개척하면 자. 볼게요. 요게 진짜 깊이고 요거는 고장났대요. 그죠? 그런 네네. 거 같더라구요. 이게 맞아요. 224m. 사실 여러분 저기 고장나서 230m 이게 맞습니다. 아 저거는 180으로 찍혀요. 자,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야! 어. 아, 없대요. 빠졌다 그러죠. 네. 아, 아깝습니다. 다시 내려줄게요. 오케이. 걸렸어요. 자, 이제 속도를 살짝 줄여줄게요. 이렇게. 어이, 잘하네. 릴리 안 올라옵니다. 릴리. 여러분 이제 올라옵니다. 아직 200m, 아직 200m. 쓰는 거예요. 꼭 꾹꾹 누르는거 보시죠. 다시 시메로 돌아가려고 걔 리라병 하는 건데 소용 없습니다. 장유적기 때문에 형님 먼저 하십시오. 또 챙겨주는 착하네 아니면 개천맞잖아요 저희 둘다. <웃음> 형님 아까 먼저 해가지고 이따 개천맞을 준비한 거잖아요 형님. <웃음> 표정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짠이지? 웃음> 뭐 개소리야. <웃음> 자1 4 0 m 갔어 갔어 갔어. 아 엄청 커는데 빠졌어 형님. 아 아깝다. 기회 끝. 원못못 타잉. I'm sorry, no. 아, 아, 여러분 이렇습니다. 얘가 이렇게 개쓰레기예요. <웃음> 딱 잘라버리네요. <웃음> 장소를 조금 옮겨본대요. 그래서 아 포인트 이동. 저랑 포인트. 서 바로 다시 내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징어 플러스 숭어 여기는 올숭어 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자 바닥 찍고 하나 둘, 둘. 오케이 딱2 m 떨어뜨려야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블루노즈는 하루에 한 사람당 5마리 잡을 수있 인당 5마리요 그다음에 하프카는 1인당 2마리 어. 자 이게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마리수 제한이 있어요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둘다 올리고 있거든요 다른 포인트로 가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엄청난 파도 들고 포인트 이동 중인데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서서 작업해십니까요 형님 중심이 되게 <웃음> 접시라거 <접실한> 아니에요 <웃음>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포인트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큰거잡기 현재 수심 아까보다 거의 50m나 지금 늘었죠 282m 자 다시 양쪽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제발 여기도 내려가자마자 물길 오오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오오오오오 온온 온. 사사사 아야 너쎄 너무 쎄 너무 쎄오야 걸렸다 왔어, 왔어, 왔어, 걸렸다 내리자 자이크야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야 오오. 여기는 280m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까마귀님이 손만 느껴보신다고 20m에서 닫은 다음에 끌어올려 보신대요. 20m 한번 감아보겠어. 아우 고 아픈데. 아니 아픈 거 어떻게 해요? 야1 2 m 캔. 우와 안 넘겨요? 역대급이다 역대급이야. 역대급이에요? 바라쿠다. 바라쿠다. 바라쿠다. 바라쿠다 바라쿠다 우와 아젠피시젠피 젠피시, 우와 완전 아, 바라쿠다 씨를 생겼어요 조심해요 여기다 우와 오오 우와 진짜 무슨 짓이에요? 젠피시라는 질피씨. 건데 이게 이제 바라쿠다랑 비슷한 거예요 우와 진짜 주둥이가 바라쿠다랑 비슷하게생겼어요 우와 진짜 괴물이야 와 가시가 있어가지고 손을 그 아가미 안에 넣으면 큰일 난대요 아 큰일 난대요? 얘가 그렇게 아우 손을 맞으면 손을 맞아요 가시 있어 조심해아 가시가 있어요? 여기 있네 삐짝삐 어디 어디? 삐타 여기 와 하면... 그러네 와힘나다와야도세우는거 우와, 우와. 봐. 이. 우와 여러분 진짜 이 보세요. 살바랍니다 메타 나가죠 이거. 이 정도면 우와. 1m 50 나오지. 1m 50. 귀이 <웃음> <하하. 웃음> 진짜 예쁘다. 이게 진짜 봐. 예쁘죠. 이게 젠피 어. 씨라고 합니다. 너무 벗어. 너무 벗어. 자 여러분 이빨 보셨죠? 미끼가 개 작살이 났습니다. 자 여기는 숭어 응. 하나, 오징어 두개 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터졌어요 줄이. 이번에 제가 건져 올릴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헬멧이냐? 헬 따로 당기네. 그니까 이거 안아봐요. 샤워하라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아이고 야 너도 쳐맞는구나 우리처럼 너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웃음> 보이면 일단 패고 싶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자 <웃음> 여러분 이제 <웃음> 세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했는데 저희 보시는 삼겹살있죠저 삼겹살 세 덩이를 여기 딱딱딱 껴보겠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따로 준비해온 거예요 아 이게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저희 먹으려고 산 건데 여기다 끼고 <웃음>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여기는 저거를 껴도 아깝지 않는 물고기들이 올라오기 <웃음> 때문에 <웃음> 선장님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노 바이트? 메 n 비노 바이트 I will change your mind. 야, 야. 야. 야, 먹기 줄게, 아, 먹기 좋겠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 분. Let's go! 뭔지? 아, 가라, 네, 삼겹살. 네, 진짜 잡혔으면 좋겠다, 삼겹살. 가요. 죽겠다, 삼겹살. 자, 입질 옵니다, 입질 와요. 네. 물었어요? 왔어, 왔어. 이야, 전동부를가동했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빠졌습니다 아 너무 아깝지만 여러분 다른 포인트로 가시려 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걷고 있습니다 이빨 자국 있 여러분 삼자살 자국이 있나요? 어 뭐야? 잘 자렸네 잘자렸어 I'm sorry I can't change your mind not I can't, not I can't. <웃음> 뭐야 뭐야 또 다른 애야 우와 뭐야 음. 황금발이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황금바이다 우와 어, 어, 작아서 잡혔네 어, 와, 비시네 시퍼치 시프트. 시퍼치래요 시프트. 좀베이광가 이야 이거 색깔이 제주도에서 잡은 황금발이랑 굉장히 비슷한 색깔입니다 진... 얘는 놓쳐줄까요? 어예예 예, 좋아요 좋아요 야 근데 얘 아, 큰... 근데 눈알은 겁나 아, 큽니다 강세. 강세. 가라 아유, 간다, 간다, 간다. 야 진짜 신기한 녀석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쟤는 쏨뱅인데 황금바리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눈알도 크고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저거 작은 건 아닌데 <목소리> 어 여기 뭐 보이지도 <목소리> 않네 배불른 소리 하고 있는 거이요 지금 우리 한국 <웃음> 내가... 가면은 그거 <웃음> 자꾸 어. 월척이라고 난리 나버린 게 인자 <웃음> <웃음> 형님 한국 가서 약시 유튜브 접는다면서요 <웃음> 지금 고민 중이다 진짜 <웃음> 초짜 <초차> 해류질 하세요 자 그러면 새 포인트 도착해서 다시 내려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쭉쭉 내려갑니다 뭐야 뭐야 뭐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웃음> 오 사이즈 <웃음> 좋죠? 무게를 한번 측정해봐야 돼 아우 오, 오, 좋아 아, 와! 나도 사이즈 오오 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도버무려 그래. 어. <웃음> 손바 돌려먹네 결국 마지막에 내거예요 우와. 우와 쭉 풀고 나갔어 요 방금 우와 우와, 우와 내려 쳐박는다 너무 맛있어 야야 아니 아니 아니 빠져 빠져, 야,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어? 빠졌다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 어. <웃음> 있어요? 있어요? <웃음> 있어요? 있어요, <웃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일단 걸어놔 현행 땅이 바빠져 무서워나 빠질 것 같아 개 욕처먹 어 방금 출장님만 욕할 뻔 했잖아 아니 거기서 왜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80m 남았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될것 같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걷어올릴 차례입니다. 이0 <웃음> m <웃음> 왔다, 왔어 6m, 6m! 5m. 5m! 저 아래 보이는데!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더톱이다더톱다 와 이거 미쳤다 우와 아, 미쳤어요 아, 여러분 하프카요 하프카 이게 진짜 도톰이에요 아까 잡은 거는 베스 이거는 하프카 우와 어, 하프카. 미쳤어 오리지널 도톰 이야 오, 미쳤다 오, 오, 진짜 미쳤다. 하프카 베스 what different. different 자 이게 하프카고 이게 도톰입니다 색깔이 오, 다르고 하프카는 입이 밑에 튀어나와있고 얘는 집이 입이 일자입니다 안튀나와있어요 아까 잡은 거랑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와 드디어 전설의 물고기 도돔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도돔을 한국에서 엄청 큰거 들어와가지고 먹는 영상을 보고 언제 잡아서 먹나 했는데 뉴질랜드 와서 홀리코리아 님덕이라 어, 여러분들도 같이 와가지고 전설의 물고기 도돔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웃음> 그래서 요거는 너울이 없는 바다로 가가지고 회를 떠서 배 위에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질젤 와 무게 가몇 킬로나 갈까요한 정도 13킬로? 와 진짜 13kg. 미쳤다 미쳤어 회를 먹으려면 피를 빼야 됩니다 아자가위로 아, 아, 해가지고 바가미 쪽을 딱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피가 빠지거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에 넣어서 자와꽉 차다 꽉차 오. 우와 너무 회복합니다 이제 뉴질랜드 마지막 거 대친데 마지막까지 최고예요 뉴질랜드는오 뭐야 오, 오, 오, 오. 고기야 고기 자, 우리 또 홀리코리아님이 맛보기 전문가거든요 고기 맛 고기죠 고기죠 오. 사이즈 어때요?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65오 육십오, 칠십. 자, 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과연, 과연, 과연 뭘까? 도토미다, 도토미. 베스나 베스! 와이거도개물이야와 아니 한북한 눈알이 많이 안 튀어나오거든요. 베스는 엄청 튀어나옵니다. 야. 우와 미쳤다. 우와 눈알 야. 와 개, 빵이. 와 개구리 눈이네요. 개구리 눈했죠. 눈이, 방금... 눈이 이렇게 야. 튀어나온 게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얘도 한 와, 7자 되겠다. 자, 여러분 얘도 똑같이 아가미 쪽을 해가지고 피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음을 푸네. 와 수산 시장 아니요 노량진. 오. 오. 이야. 이야. 오이오이오이오. 나 야. 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샥샥샥샥 한번 깨우셔가지고, 아, 까비 수장님이 불러줘, 아, 불러주시다고, come shark! 밑기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냄새가 km 반경으로 퍼지기 때문에, 어, 저금 왔어, 왔왔왔 와, 핀 보이죠 핀, 앞으로 앞으로 나, 나나나나 와. 와 진짜 커 저건 청상아리 아니에요? 청상아리청생리와 아. 밑에 앞에 왔어 온다 온다 야오 와우 베이비 와와 온다 온다 온다 오오오. 오오오. 와우 청생활 오오오. 온다, 온다, 온다.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이리 온다 나이스 와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와 저희가 먹었던 상어보다 훨씬 큽니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저 있다 저기 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저다온 우와 지금 보이죠? 와 뭐야 뭐야 무서워 우와 무서워 우와 우와 안다 안다 안돼 안다 안돼 우와 우와 사이즈마 와, 와, 아, 와 아쿠아리움이야 와 이거는 오. 3m 돼요 3m 와통숭어통숭어 통숭아 통숭아 와 먹나 먹나 먹나 야 먹나 먹어 먹어 먹어 그거야 그거 먹어 먹어 야 그거 먹지 마오야 우와 미쳤어 우와 와 미쳤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그거 먹어 다 먹어 먹어 었어 물었어 물었어 일로와서 보여줘 야 애완상어네 이게 관심 있나 봐 진짜 우와 우와 다시 다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진짜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다다 다시 온다 자 그걸 로위해 그걸로 위해요자 이거 먹어 먹어 저거 먹어 자 모터. 와. 와. 하하 귀여워. 와. 안 야, 안 야, 와. 이거. 오오안돼안 안 돼. 와안 돼. 모터 모터 었어요 모터. 와. 와 모터 었어 이거 물리면 깨져요? 깨지지 <웃음> <웃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영상 다 날라가. 일단 지금 메모리 카드 빼요. 어비 온다 온다, 자, 야. 온다 야,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하네. 이게. 생선 색깔이라고 그러거 온다 온다. 와. 와. 와, 진짜 미쳤다. 오. 손으로 만질 수 있겠다. 손으로 한번 만져. 아니아니아 만져.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님이 프로필라 돌리니까 쩔러 가지고 갔어. 돌리니까. 프로필을 막 깨물었거든. 그러니까요. 씹었어요 방금. 디스이스 청상아. 백상아리와 더불어 완전히 남포군. 와. Probably about 120kg. 예, 예시 귀여워. 와. 와. 와, 여러분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이에 이거 아쿠아리움에서도 못 하고 요 자연 상어를 와, 진짜. 여기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여러분. 여러분제 하프카를 손질할 건데 너무 크기 때문에, 손질. 때문에 선장님께서 손질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야. 와, 저 새는 진짜 신기하다. 버 걸어다니네 그, 그. 물 위를. 자 이제 아프카를 손질을 하겠습니다. 우와, 오, 와, 맛있다, 이 살이 네. 진짜 기가 막히이네요 여러분. 와, 오늘 다시 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킵해 주고, 와이거한번 만져볼게요. 와. 오유야, 맛있다. 오유, 오유. 오, 손도 오,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어. 여기랑 비슷하지? 여기 만져봐. 아이, <웃음> 우와. Oh, nice, nice. your handsome guy. y yeah. 스킨. Oh, 아, 이거 비비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자, 케이. 와, 왜 아, 도련말인데 저... 아, 껍데기를 보러요 지금. <웃음> <웃음> 가운데 뼈를 제거해 주는데, 와, 가운데 뼈 붙어 있는 살만이도 이인 보이다 이거. 와, 이도토매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살면서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 오지 않는 이상. 그렇지. 우와. 이 정도는 네. 일단 잘라서 킵비 얘도 킵해놓고 우와, 야, 살아요 <웃음> 우와. 절절. 아, 어거 무지개입니까? 무지개, 이거 무지개. 우와, 무지개, 오. 무지개, 오. 무지개. 오오오 빛깔이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너무 신기하다 아나 침넘 가서 이거 못 쓰겠네 오 아, <웃음> 진짜 쓰는데 질감이 쫀득쫀득해 아저 아, 네, 한번 썰어봐야 되나요? 아, 한번 썰어보자 자,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야 미쳤어 네? 아니 손 식감이 뭐냐면요 아삭 이런 식감이야 아삭 아, 그러니까 나도 한 점만 썰어볼게 오케이 썰어보세요 썰어보세요 오우, 오우. 아, 한번 썰어봐 아, 오늘 음, 다 돌려서 하네 우리 음, 낚시도 그래, 손맛 침승. 돌려서 먹어 우와 진짜. 언제 도도을 썰어봐 진짜, 진짜 언제 도도을 썰어봐 어. 야 먼저 드셔보세요 우와 포장이다딱 찍어서 이야 <웃음> 오우. <웃음> 오우. 기가 막혀요? 빨리 먹어봐 아진짜아 진짜 아, 아, 까만히 나. 초장에 오우. 찍어가지고 오우. 빨리 먹어 나도 바라도 먹고 싶네 장난 아니야 찍으세요 음 장난 아니야 진짜 와.. 식감도 좋은데 맛도 진짜 좋아 츄베르? 씨 <웃음> 내가 낙지를 겁나 많이 하잖아요. 네. 작은 마리도 먹어보고 다있는데 1등이에요? 아 진짜로? 와. 자 여러분 저 먹어볼게요 응. 저 와. 요런 거 있죠? 요런 약간 야들야들한 자 요런 거탁 찍어가지고 도톰을 여기서 잡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실패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홀리코리안과 홀리코리안 제... 잭섭핵팀 요렇게 가능했던 거 같습니다 자요도또에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 와와 미쳤어 <웃음> <웃음> 뛰어내리고 싶지 <웃음> 미쳤어요 여러분 와 진짜 맛있네 진짜. 살살 녹으면서 아삭거리는 식감까지 다 살아있으니까 와 미쳤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웃음> 자 이제 그냥 자유롭게 다 네, 드시는거 어떠실까요 네, 네. 와 진짜 이게 말이 안됩니다 <웃음> 이렇게 과자처럼 도톰을 먹는다는게 초배르 와 진짜 맛있네 진짜 말이 안 되는 맛이에요 진짜로 와요유에는 근데 계속 같이 하셨던 빠더미님들을 매 못하셨거든요 와 너무 아쉽습니다 못하셨다는 게 빠더미님이 생각 안 나는 맛이야 너무 <웃음> <웃음> 제가 진짜 회 좋아하거든요 인생회입니다 인생회 이거 뱃살 같은데? 주메 와이짜야 <웃음> <웃음> 어... 이거 뭐야? 육고기요 육고기. 와 진짜 육고기 맛이. 맛있... 와. 와 이거 말도 안되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어... 여기 다른 살도 있거든요. 이거는 구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싹 무지개 빛깔 나죠? 싹 묻혀 가지고. 여보 미안해. 회 엄청 좋아하는데. 회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거든. 은혜야 너 어차피 쭈빠이 갔어회못 먹지? 흐흐흐흐. <웃음> 음 여기도 진짜 너무 부드럽습니다 녹아요 녹아 저희가 이제 떠나거든요 내일 너무 솔직히 속상합니다 은혜 물론 보고싶고 한데요 일주일만 더있어하십시요자 좀...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뉴질랜드 화이팅 쵸베루 <웃음> 아, <초벨! 초벨! 웃음> <초벨! 웃음> <초벨! 웃음> 자 여러분 뉴질랜드 오시면요 꼭 이런 딥피싱 하셔가지고 도톰이나 시메어를 한번 주셔보세요 제 생각인데 여기에 수십 200m 아래 있으니까 수압이 꽉 차가지고 살이 쫙 눌린 딱 그런 해를 먹는다고 상...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들어가서 오늘 잡은 조가들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를 타고 올라왔고 조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Who's got the money? <웃음> <웃음> 야 이거 치워. 야 찍어. Who's got the money? <웃음> <웃음> <웃음> 자 얼음 먼저 깔아주고 자, 요거 이제 홀리코리아님이 가져가셔가지고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이 아주 맛있게 드시면 은 저희가 마음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자 자, 이야. 하프카 하프카 오, 껍질, 껍질. <웃음> 시베. 우와 시베스 빵이 너무 커요 우와. 진짜 저거 처음에 자꾸 엄청 좋아했는데 애기 같아 아이고 아. 귀여워요 블루노즈입니다 블루노즈 우와 이게 진짜 특이해요 블루노즈 커다란 뱅이도 같습니다 어, 자, 저것도 블루노즈 아, 샘돔 뭐야 피레미에요 아, 피레미 아, 우와 이게 젠피시바라코쿠다랑 아.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고 <웃음> 우리나라 삼치랑 비싸게 생겼는데 여기 도시 와 이게 너무 그 멋있습니다 그 우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또 필레 떠 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는 빠도님이 만나가지고 빠도님들한테도 맛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제 돈 주세요 세븐 나이템 yeah. Yeah. I don't have to use bet now <웃음> <웃음> <웃음> oh, Thank you, Jay have a nice day. Yeah, We're, taking... <웃음> 아, we're landless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셨겠지만 협찬 아니고요 돈 내고 해시나돈다타버렸어요 이제 어, 이제 저희 다... 안 주면 되잖아요 <웃음> <웃음> 잘 탔습니다 <웃음> 형님 뭘로 이렇게 형님 한 번씩 쏠 때도 <웃음> 있는 거지 <웃음> <웃음> <웃음> 야 벌리면 안 됩니 <웃음>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같이 못 타서 어떡해요 진짜 아쉬움은 남지만 도톰을 잡았 라는 거에 만족을 하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맛을 보여 드려야 되니까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 홀리코리아 님이 네, 썰어주고 계십니다 썰어서 처음 먹으니? 먹어봐요 둘이. 진짜요? 취업 <웃음> 아빠더비둘다 그니까?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해가 음. 미쳤죠? 아, 달죠? 진짜 그니까. 달다고 얘기했어 우리도 어. 어, 그놈안 잡고 뭐 했죠? 어, 못잡는거야 못, 못못 <웃음>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제게, 제게 배를 타세요 내가 예약했어 아 맞다 아, 아, 아, 아, 빠져비 놈도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자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뉴질랜드 편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좋은 컨텐츠 많이 찍었는데 많이 피곤하긴 해도 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보고싶은 은혜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구리아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오신 네. 저희가 참돔 한, 한 마리 잡으시는 대로 보셔야 돼. 파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니요 이번에 되게 좋은 추억을 만든 거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최고입니다. 형이도 <웃음> 최고. 착살난다니요아또 네, 이게 컨텐츠 실패하기 직전에 구세주처럼 들어가서 두 번이나 컨텐츠 살려야지. 진짜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한국 반갑습니다. 오셔가지고 스키 같이해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남기로 하신 거 맞죠? 하도 <웃음>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에 <오, 웃음>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바이 요! 웃음> 역시 나 한국이들 줄식 교육이야. 여 <웃음> 은혜랑 쭈방이랑 상마에 보러 갈게요. 나상나사. 여러분 한국 가는 비행기 탑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집 도착. 은혜야. 쭈방아 잘 있었어? 뛸래?